Through the scintillating door, you're gonna see me there, just sitting on my own. I hear the people left, but I just check my clock. I've never been the best with mingle a n smoke talk. And then I hear a crash behind my back. One glass of old wine r i n s e down my jacket, and I see you blushing. And sadly it's clear when I look at you that Christmas is here You tell me, don't you think, this place is looking crowded And then you whisper in my ear Look, I'm not even sure, my mind's a little clouded But it looks like Christmas is here 한 번만 찍자. 와... 되게 조그만해?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버리기가 힘들잖아아 음. 음. 그래서... 음. 맛있어? 음. 어 진짜 근데 진짜 지짜 실하다. 음. 나 얼굴 이만큼 나왔어요. 찍어 나오대? 어 찍어 찍어. 나 나오대. 난 나오대. 음. 나 파워 블로거라고 음. 해도 되시네. 은잠이 사랑해. <웃음> 은잠이 최고. 나나 나오고 은잠이 최고. <웃음> 구독, 좋아요. 미치겠다. <밥이 웃음> <찍을까? 웃음> 이 디디문이라고 해요 다음 블로야저택할 부탁한다 어, 저거 욕하는 거 같아 디디문 이거 원래는 아, 디디문 여러분 술은 차미술이에요? 왜요? 짠! <웃음> 언니 뭐야? 다 먹었어? 아... 아빠도 생긴 거신발가좀 여기 와서 뭐거 진짜 그래서 철역이 없어거 <없는> 같은데 야 핸드 멈춤 무슨 일이야? 필요도 없는 핸드폰인 걸왜 갖고 다니까 일로 와, 줘 제브이로그 아니... 아쏘비는 사지겠어? 어? 안봤이아참 아, 욕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 아니, 이거야? 와, <웃음> 여러분. 얘 어떡해. 괜찮아? <웃음> 간다 가능한? 근데 홍준 멋있다. 형준 그래. 들고 다니네. 그러게. 어, 나는 뭐. 뭐, 로토 사서. 안녕하세요. 언니 먹는 거 이거 여섯 마리 주세요. 언니 파스로? 언는 생각 말이 나도 좀파나 파주. 언니 만천원 있어. 먹고 싶은 데아 됐어 됐어. 나나 나, 언니가 갖다 주. 언니 얼마 언니 나는 마리. 두 마리면. 맛있어 보여. 근데 이거이 이거 너무 작아서 약간 초라해졌거든요? <웃음> 음. 근데 진짜 좀놀라요 가성비 레리는데 아, 대박. 맛있을 것 같아. Thank <laughs> you. Me, i l l l l l l l 아이프를 하랬어. 네. 원래 밖에 있는 맛있겠다. 아, 대박이네. 반대를 <웃음> 하나 이렇게 반대. 일로와 <웃음> 동영상이야 아, 이건 잘 나온 아, 걸로 올라오겠지오나 <웃음> 어, 까줘야 돼나소이 없어 아니 그거 까는 게 아닌 거 같아 <웃음> 잠깐만 이미지 뭐 <있는지> 발가붙여또 <웃음> <웃음> 어, 뭐였어? <웃음> 깜고어어 아, <웃음> 어, 이렇게 먹겠어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은 거야 장식 <목소리> 얘기는 다, 다 잃어버렸지. 맛있 휴지. 아네 풀었어도. 생각보다 난 이.. 와인은 마이는... 와인은 어. 첫 맛보다 뒤에 맛이 맛있네어 <목소리> 귀여워. 술을채셨어요 손을 붙거 귀여워. 이쁘다. 기분 좋다. 오늘 나네. 자, 귀 해체. 아, 이렇게. 손차토로. 아, 응. 그런가? No, 토로 보면 되차로 이번에 이로그서엄마 아있겠 어우! 꾸 나는 손톱 지금 진짜 개 박살났잖아 근데 왜 이래? 네두번 받았다가 이렇게 됐어 아니 잠깐만 아니야 이게 영양실감 어떡해 아파요 <웃음> 손톱 다 뽑아야 되나? 아니 시간이 해결했을 거야 바짝 깎고 사아 손톱은 일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야 눈썹 자신 있나요? 아니요.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루밍에 취하다. 아! 들어가세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 <웃음> 진짜. 아 또. 지금. 지 미국 우리 산 <성, 웃음>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웃음> 귀여워 <웃음> 운전. <웃음> <웃음> 지도을요 <웃음> 점이차 뽑았다 눈 데려다줘 <웃음> 다솜이 데려다줘 와 노래 잘한다 <웃음> 아씨 <웃음> <이런> 노래, <웃음> 노래 <웃음> 잘한다니까 갑자기 무슨 <무서워>. 어깨춤 <웃음> 추고 있어